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그림 보시고 계시다가 사람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권성구에 살고 있는 그림 유튜버, 40대 유튜버고요. 아트 페인터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림 시원하는 걸 보셨을 건데요. 제가 이 그림 그렸었는데, 그림 그렸었죠? 었 네. 근데, 제가 집에서 그림을 좀 사실 다 그렸었어요. 이 그림 말고도, 이 그림, 이 그림 그렸는데, 혹시 어딘가에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웃음> 안 닮아서 아마 뭐, 모르겠다. 전혀 뭐, 처음 본것 같은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의 모태가 된었은요 방탄소년단 게임 넷마블 BTS 월드 중에서 한 포지션을 뽑아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었습니다. 저는 40대 아줌마로 편입학을 했었어요. 30대 때 편입학을 하고 졸업한 지가 지금 7년이 지났네요. 30대 중반 쯤에 편입학을 했었고 었 졸업하고 나니까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음,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림 그리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참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저 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의 미대생들이 나와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린다는, 그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매일매일 그림을 일단 그리고 싶고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수준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야지 제가 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독학, 그림 잘 그리는 법 알고 싶잖아요 우리 다 알고 싶잖아요 그림 독학하는 방법은 일일일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림 잘 그리는 법도 일일일 그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이 말을 할것 같아요 자기개발처럼 매일매일 자기 그림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 우리가 1년 뒤에는 굉장히 그림이 많이 늘어져 있을 건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111 그림 자기 개발 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림을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나 다 오셔서 매일 조금씩 그리셔서 그림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1년 뒤에는 굉장하게 그림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 있을 겁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림을 저는 뮤직비디오 그림 그리는 걸참 좋아했었어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뮤직비디오 보고 그리는 걸로 제가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었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작업을 하지 못는 상황이었거든요 었 근데 BTS 그 뮤직비디오를 우연않게 유튜브를 보면서 보게 됐는데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제가 그림을 참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음. 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운명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BTS가 굉장히 바른 어떤 생활을 하는 청소년으로서 흙수저가 용되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방법으로 어, 바른 방법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라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당분간 BTS 그림을 제가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물화 인물화 그리기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시잖아요.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계시고 인물화 인물화 그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세, 생각은 그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 저 자신도 괜찮고요. 주변 인물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제가 어떤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연예인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인물화 인물화 그리기 기초는 그리고 싶은 인물을 그려보는 건데 마음에 가는 인물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좀 그리기 힘든 거를 좀버텨나고 싶잖아요 조금만 그리다가 잘안 그려지면 자 손을 놓고 싶어 하는데 약간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는 끝이지 않고 끝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니까 이런 인물들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그림 열심히 그리고 싶고 그림 많이 나아지고 싶다는 분이 제 채널에 와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1일 어, 1그림을 그리는 저희 밴드에 오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그려서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셔서 올리시고 하시면 정말 많이 서로서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다음 영상 또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람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